네, 저는 그이 20대 초반부터 음식업에서 종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 가지 음식점 업종에서 근무를 해봤었지만, 이 오리고기라는 거는 대중화되지 않은 그 시기였고 어, 오리고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거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중화되지 않은 그리고 흔하지 않은 그런 메뉴를 선택하다 보니까 오리고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 지금 현재 뭐 저뿐만이 아닌 이 대부분의 우리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조금 많이 심각해진 상태인데요 어,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저부터도 지금 4단계로 격상되고 나서는 저녁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가장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어,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임대료 부분 인건비 부분, 그게 제일 큰 부담으로 오고 있고요. 이 코로나가 얼른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네, 제가 맨 처음에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된 계기는요. 처음에 제가 그 영업이 힘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는 도중에 정부나 지자체,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보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이거를 하나하나 옆집 또 아는 지인들에게 이런 지원 정보들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해왔듯이 의왕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낮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정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말 그대로 지금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자기 매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매장 안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하나하나 경청해서 그거를 또 지자체나 경기도 정부에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보고 폐업률을 낮추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. 네, 저희 가나안덕은 오리 음식이 대중화되기 전 1995년 후반부터 해서 가나안덕이 시작을 했는데요. 가나안독에서 오리고기를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가나안독 오리는 농장을 직영하면서 농장에서 직접 공수해온 그날 그날 공수해온 오리고기를 그냥 참숯에 아무것도 양념을 하지 않고 참숯에 참순향만 입혀서 굽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오리고기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나안독을 운영하면서 오리고기를 더 많이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이 분위기 자체를 그냥 시골에 온 느낌 어, 어떻게 보면 현대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골에 와서 고향에 가서 식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러운 자연경관과 함께 오리고기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영하면서는 이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편안하게 오셔서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, 그리고 어른들이 편하게 가족 단위로 올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제 철학이고요. 가난한 독 음식을 조금 더 가깝게, 가까운 곳에서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.